잘가 그래, 안녕~ 어, 아, 여기, 여기가 맞구나~ 아이가 착하네~ 그치? 빼옹이가, 아이가 착해~ 어~ 설록기는 어제랑 좀... 애가 좀 다르네~ 어~ 사람 막 펴고 말이야~ 어~ 사여막여러 가~ <놀람> <놀람> 가만 있어 봐. 어~ 사기킥기킥기킥기킥기킥기킥기 킥킥~ 킥킥~ 킥킥~ 여기킥가여 있네, 그죠?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산타타임즈. 뭐, 여기 신문도 파나봐? 어. 오, 음, 뭐야, 이거. 책제기 도서관 사서. 햇냥이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것도 내가 유명해가지고 또, 어? 나인 걸또 알아보네, 어? 나인 걸 알아보네, 어, 알아봐. 응. 아이, 참다 아이, 춥다. 오픈드니까 문 닫아주고. 이야. 뭐야? 우와... 와 여기 서구가 되게... 어?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Nope. 아, 여기는 출입구고요. 아 여기 이렇게 계단이 가파르... 어... 온통 동네엔 조만 애들밖에 없더니 왜 이렇게 가파르지... 와, 여기 난로도 있어. 와 이건 다 뭐래... 어... 아, 이거 막 나비 이런 거네... 어... 그렇죠... 어... 뭐... 책 같은 거를 볼수 있다고 했으니까... 책 같은 걸좀 볼까요? 아 이거 책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구나 오. 오. 뭐야 이거 울면 안 되는 이유 설마 그 산타 울면 안돼 그거랑 연관이 있나? 울면 안 되는 이유 지은이 익명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님은 우는 새끼한텐 선물 안 준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도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 그동화들하 똑같네 그죠? 고맙습니다 지은이 익명 나는 며칠 전에 크게 아팠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마구마구 나왔다 힘든 몸을 일으키고 골골거리면서 겨우 공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산타님을 만는 것이 아닌가? 헉! 어디 아프니? 산타님은 고운 손을 내 이마에 올리셨다 아 잠깐 감기 끼우니 기운이... 목이 아파서 잔뜩 쉰 바람에 내 목에선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났음에도 산타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렴 나는 산타님의 배려에 한번더 반하고 말았다. 산타님 고맙습니다. 왜 이런 게왜 여기 서랍에 있어? 일기 아니야 이런 거는? 으악 너무너무 무섭다. 인형의 비밀. 지나가다 인형을 본 적이 있는가? 한 번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혹은 가구 위에 올려진 인형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몇년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하품을 하며 집으로 가던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큰소리에 나도 모르게 숨을, 참, 숨을 참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산타와 봉돌이가 있는 곳이 아닌가? 봉돌이? 뭐야? 봉돌이? 이 마을에 봉돌이라는 애 없잖아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쁜 아이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며칠 전 땡땡이를 쳤던 봉돌이는 산타에게 열심히 빌었지만 산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마법같이 흰 눈송이가 절규하는 봉돌이를 감싸며 봉돌이는 인형이 되었다. <웃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만 그 자리를 벗어나버렸다. 미친? 미친? 그럼 내가 그 오리시체냐고 했던 그거 그게 그그 그 주민이었어 원래? 아픈 애가 봉돌이일까요? 그런가? 그럴 수도? 으악 너무너무 무섭다. 나는 하나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한다. 몇년전 내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다 한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에도 매우 어두운 기운을 풍기는 골목이라 아무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귀신에라도 홀린 건지 나는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다.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어두운 기운이 나를 감쌌고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저기요.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뒤를 볼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저기요. 헉! 그는 다시 나를 불렀다. 나는 뒤를 도지 않은채 앞만 보고 입을 열었다. 왜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점에 오시면 맛보실 수 있는 최고급 스테이크가 단돈 오별빛! 빨리 와서 맛보세요. 예, 네, 그렇군요. 와, 정말 무섭다. <웃음> 아니, 우장아 어? 이렇게 애들 스토킹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야겠니? 산타님의 은혜. 산타 마을 배달꾼 산타님의 은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을은 분주했다. 올해 생산량을 못 미치는 양에 다들 날카로워 보였다. 아야! 그러다 옆라인에 뭉치가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인 것이었다. 뭉치? 얘또 누구야? 뭐지? 아니, 되게... 되게 못보는 애들이 많네요? 그쵸? 뭐죠? 아까 전에 근데 그 땡땡이치고 막이러 애들 다 인형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인형이 안된 애들이고 그리고 원래 애들이 더 많았는데 다 인형이 돼서 지금 없어진 건가? 뭐지? 이거 좀 요즘 쌉소름인데? 작업은 중단되었고 모두 뭉치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이잖아 아니 이게 왜나 때문이야 올해는 물량이 너무 많았다고 서로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싸우는 소리가 더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산타님이 집무실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공장장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관장 공장 공장장은 상황을 알게 된 산타님은 자유로운 미소로 말씀하셨다. 아픈 뭉치는 제 방으로 올라오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들 지치지 마, 다치지 마세요. 산타님의 자비로운 미소 아래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뭉치는 그럼 어디 간 거지? 그럼 뭉치는 어디 간 거죠? 그럼 뭉치는 산타 방에 있는 인형이 된 걸까? 산타마을 배달꾼. 산타마을에서 만들어진 선물의 배달은 매년 가장 능력 있는 순록이 그 일을 담당한다. 순록 중에서 힘과 지혜를 인정받은 가장 능력있는 순록은 하늘을 나는 법을 훈련받게 되며 그의 크리스마스에 산타님과 함께 선물을 배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순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쉴틈 없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다. 성별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순록들 중 과연 올해의 배달꾼은 누가 될 것인가? 순록이면 설록이도 순록이지 않나? 그렇죠? 비밀의 인형? 우리 마을엔 인형 가게가 있다. 소문에 의하면? 헉!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인형 가게에 있는 인형들이 다 주민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주민인가 본데? 아까는 막 길거리 같은 데에 있는 인형들이 주민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인형 가게에 있는 인형들도 그 주민들이 변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사실은 요정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라던데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동동이가 사라진 것이 생각난다 아니 동동이는 어디 간 거야? 동동이가 인형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다음은 동동이가 전해온 인사말이다 크리스마스 상품 입고 완료 품절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친구에게 행복한 선물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에 동동이가 전한 인사말에 크리스마스 상품이 자기인 거 아니야? 여기 아까 동동이 있었고 뭉치 있었고 응? 그쵸 아까 동동이 있었고 뭉치 있었고 봉돌이 봉돌이? 뭉치? 동동이? 그쵸 산타마을 52번지 공장 괴담 귀가 알람이 울린 후에 산타마을 52번지의 공장에 들어가본 적이 있는가? 어둡고 음습한 밤 공장에 가본다면 당신은 아마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을의 규율을 어겨서 받는 감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공장의 접수부를 지나 산타의 집무실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 어느 순간 갈갈갈갈하는 으스스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요정은 지금 이 마을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데 엥? 갈갈갈갈 나가 이거 나까붕거 나가 붕거 나가 붕어. 이거 나어이 아직 책다못본거 같은데. 이거 이제 나이나거나이가이가 깔깔갈이라고 인형을 가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인형이 됐다며 그러면 그 인형이 그 인형이 그러면 그봉제기에 갈리는 어 뭐야 이제 벌써 나왔나 보다 봉제기에 갈리는 소리 아니에요? 어? 아니 어디 갔지? 그 갈갈갈갈 하는 게그그 그 분쇄기 소리 아니에요? 인형 가게 분쇄기? 인형을 분쇄하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그 어, 냥이야. 가... 어어어어. 뭐하고 있었어? 나 도서관 가보라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다좀 어, 자다 뭐해? 나왔지. 도서관에서 책안 읽고 잤어? 어! 그 뭐였다, 타니 아주 자기 좋던데? 그래서 들어오면서 좀 잤어. 어... 책상이 넓더라. 응. 그래? 음. 의학 너무너무 무섭다 읽어봤어? 그거 진짜 무섭지 않아? 의학 너무너무 무섭다? 나책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래? 한 권도 안 읽었어? 응! 안 읽었는데? 아니, 나 도서관 잤어. 왜 갔어? 그러게 어? 도서관은 도서관... 원래 바러 가는 거야! 뭘 아유, 모르네! 어... 도서관은 대체 뭐 하러 가는 건지 그럼 지금 너뭐 딱히 할거 없는 거야? 어... 그렇지? 그러면은... 아 근데 나 우장 사장님 어.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나 알바하잖아 아 아직 저녁 시간 아니라 일할 건 없을 거라 어 그래? 퇴근 시간인데 뭐. 이제 저녁 아니야? 아니 그 사이에 좀자유시간 있거든 그래서 나랑 같이 호수 가서 달리기 할래? 아니면 소금이랑 가판대 가서 뭐 간식이나 이런 거사 먹고 놀래? 어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가판대 가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셋이 같이 뛰자 그래 아, 나도 가야 돼? 그치 너도 와 빨리 와 달리기를 좋아하나 보다 그치 운동을 해야지 야 소금아 그러면, 빨리 와아 신나 나는 그냥 달리기 하는 너희 지켜볼게 아 됐어 됐어 빨리 와너 그렇게 운동 안 하면 안돼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설로가 너그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응. 이유가 뭐야? 어? 운동을 해야 사람이 튼튼, 튼튼해지지 그냥 그게 다야? 건강을 위한 게 다야? 그치 그치 건강해야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다할수 있고 아 하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지름길 아, 지겨워, 지겨워. 하고 싶은 일이 뭔데? 하고 싶은 일? 응 그냥 뭐 높은.. 높은.. 직급을 갖는 거? 음.. 아 승진하는 거? 어 헛소리하지 말고 뛰자 오케이 오케이 즐거운 산책해 야너왜안 와? 쟤왜안 오는데? 야 소고마 일로 와 내려와 소고마 그러면 너는 나랑 설루기가 뛰는 거를 잘 눈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어때? 아니 어, 아거 괜찮은데 내가 <웃음> 하나 외치면 건강한 하고 둘 외치면 몸 하면서 뛰는 거야 알겠지? 아.. 여기서부터 자. 뛰는 거야? 아 어.. 이쪽으로 가자 자 그래, 뛴다 어디?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건강한! <웃음> <하나. 으이> <웃음> 둘! 응 하나! 응 둘! 응 야! 왜왜왜? 야소금이야 똑바로 했어 소금이가안 오잖아 봐봐 소금이가 제대로 안한 거야 소금이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진 아, 아, 안되겠다 야 너라도 뛰어 일로와 하나! 아, 응응 응 하나 응응 둘. 응 목소리가 작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 목소리 되게 큰데 너 이게 좀 크게 했다가 너 터질까 봐 내가 배려하는 거야 하나 응응응 응. 발음이 좀 새는 것 같다 <웃음> 어 내가 내가 아까 어 아침을 제대로 좀못 먹었더니 좀 힘이 응. 없네 하나 응응 응. 하나 응응응 둘. 응. 둘. 응. 하나, 하 음. 둘, 하 음. 하나, <웃음> 둘. 나 힘들어? 어, 나 이제 호기 가지고 있어. 응. 그 하나, 이거 하나, 줄게 먹고. 그래. 아, 나하봐 봐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다하다하하면힘서어서그렇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내래 운동을 네. 잘을잘하다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 응. 반바퀴만 돌고 주점 가서 조금 쉬자 그래! 가판대 그거는 뭘 파는데 응. 거기 안가? 거기 뛰고 거기 가기로 했잖아 가판대에서 뭐 먹고 싶어? 응 간식 응. 팔아 거기? 군것질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군것질 아니야 어. 이건 식사야 식사 어 이따 주점에서 나는 밥을 사먹으면 돼서 괜찮은데 아 그래? 근데 난 아닌데 에이 구경은 시켜줄게 돈은 있어? 어 쬐끔? 아 그래? 팽이가 너 거두라던데? 뭐? 야 여기 거짓말이면서 참나 아 애들이 돈이 좀 없더라고 어? 근데 너는 돈 많다던데? 가야 당연히 어 이렇게 건강하게 체력도 좋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내가 오늘 너랑 러닝메이트 했는데 간식 하나 음. 사주면 안 돼? 아이.. 그럴까? 응 음. 그래 기분 좋으니까 하나 사줄게 그래 키키 여기 애들은 나도. 운동을 잘안 해서 어? 누구야? 나도 사줘 같이 운동을 <웃음> 하기가 아휴 아 나도 또 운동 잘안 하긴 하는데 같이 할사람 있으면 하지 아이, 좋네 좋네 얘는 그치, 그치. 아까 전에 운동 좀 같이 하자니까 또 도망가더니 간식 사운다는 말은 귀신같이 듣고 오네 나도 그치, 그치. 사줘 빼용이가 귀가 밝다 어? 역시 반말은 음.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고 응안 돼인 것 같긴 하지만 기분 탓이야 아유, 빼용이 뭐 먹고 싶어? 뭐, 뭐, 뭐 사줄 건데? 어... 여기에요뭐 팔아? 뭐야? 여기 굴 뭐. 고구마 있고. 이 새끼 뭐야? 눈알이 돌아버렸는데? 군밤 있고. 와이 새끼 눈깔이 돌아버렸는데? 음, 음 맛있다. 마트 완전 별미. 뭐 맛밤. 고구마 호박이요? 밤 사줄까? 밤? 어나 군밤. 밤. 맛밤 먹을래? 맛밤. 맛밤. 그래. 밤. 하나씩 사줄게.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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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나 너무 뭐, 힘들어 아나 달리기 하고 왔어아니 달리기도 했어. 안 했잖아 <웃음> 아니야 떨치지마 <웃음> 아니야 나나 나, 나 진짜 뛰고 왔어 야 같이 운동한 애들만 내가 군밤 사줬어 너 그렇게 농땡이 피워라 그러면 가다. 같이 운동한 애들은 군밤 사주고 <웃음> 나는 <웃음> 군고구마 사주면 안돼 아니 너는 와, 운동 안 했으니까 안 논리적이다 했잖아. 아 네가 때려가지고 나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안 죽어 그거 가지고 엄살 피우지 말고 야 어쨌든 나는 어, 지금 시간 사주라. 시간 낭비 시간 안 되니까 난다. 시 <웃음> 어디 갈 거야. 가는데? 또 운동해? 어? 갈 건데? 군고구마 그치 군고구마 집에 가서 이제 또 근력운동 해야지. 난다. 시간 난다. 시간 없어. 시진다 시간 그래,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간 어다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간 난 붕어빵. 난다. 시간 난다. 시 붕어빵?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간 난다. 시 와! 아야, 너무 프린지. 비싸요! 아시지! 나는 우장이한테 받고 나서 거시게 해야겠다. 어, 나 양아, 오늘 일급 받으면 사먹어야겠다. 너돈 없어? 응. 나 거지야. <웃음> 정말 거지구나. 나 거지야. 어? 장아 왔어? <웃음> 어? 너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나 거지인데 적선 좀. 돈 좀. No. 돈좀 주기도. No. 좀나 거지야. 우리도 거짓 아니 뭐야 나만 빼고 다 어디 갔어? 응 왜? 나 여기 아... 있잖아. 아 아니 뭐 하고 있었어 여기서? 어 옆에 소금이 있다. 소금이가 달린 척하고 응. 나는 설록이랑 달려가지고 응. 나는 설록이한테 군밤 선물 받고 소금이는 응. 군고구마 사달라고 했다. 뺀지 맞았어. 아 그래? 응. 나 진짜 뛰었는데. 나 없는 동안 재밌게 놀았네. 어? 아재밌게 놨다기보단.. 힘들게 먹거지 힘들게 금방 좀줘 어? 좀 줘. 어? 아, 없어 없어 아까 다 먹었어 아, 뭔가 의심스러운데? <웃음> 그럼 그럼 응. 근데 너 옷이 참 탐스럽게 생겼다 그래? 어?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뭐야? 킥킥 아, <웃음> 못하, 입었어? 로마 입었어? 아, 아 입을게 입을게 자자 진짜 어, 입었어 진짜 입었어 진짜 입었어 입었어 입었어 아 갑자기 안 맞았어 아! 팔아봐 진짜, 어, 진짜, 진짜 입었어 입었어 다시 입었어 진짜야 다시 입었어 입었어 진짜 입었어 장이야 봐봐 입었어 입었어 아니 잠깐만 야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말할 게 있거든? 정말? 아이 야 <웃음> 알았어 옷 입어줄게 아 입어줄게 아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아 이거 잠옷으로 바꿔 입어야겠다 아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 너무 아, 무거워서 그래 이게 낫다 어 아, 아무튼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응 누가 들으면 좀 껄끄러워질 수 있어서 뭔데, 우리 집에 뭔데? 가서 얘기하자 어 그래? 나도 삥 응. 뜯으려고? 아니 내가 너를 왜 삥을 뜯어 너 거지라며 그럼 삥 뜯겨 주려고? 뭐? 아니 나도 거지야 그래 알았어 거지 친구야 가자 그래 우리 집은 산에 있어 어, 어 주점에 누구 있나 보다 아마 뭐 주점 주인 있겠지. 너네 집이 산에 있다고? 응. 우리 집은 산 안에 있어. 음.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야생 응. 늑대들이 산에 살던데. 그래서 너도 산에 사는 거니? 야생 늑대도 있어 거기? 응. 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그몰라는데 음, 그래? 마인, 마인 무슨 게임? 응. 음, 암튼 그런 게 있어. 응. 키키. 여기 고드름 보수? 우리 집은 조금 더 올라와야 돼. 야너 근데 여기 너무 추운데 사는 거 아니야? 나 열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살아. 어 화가 많은 스타일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왜 와. 남의 호락도안 받고 문을 열어? 내가 안 열었어. 문 저절로 열렸어. <웃음> 이상하다. 자동문이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호야 야 되게 와야 뭐야 이거 소금이가 그린 거야? 언니 소금이랑 나랑 사진 찍은 건데? 아 어쩐지, 응, 응, 어쩐지 너무 사실적이더라. 맛있는 거 줄게. <웃음> 허걱스! <웃음> 뭐야 이거? 케이크가 있잖아, 장이야, <웃음> 너 베이킹 하니? 아니, 그냥 너막 왔다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와, 그게 베이킹 아니야? 베이킹? 몰라, 그건. 일단 한입 먹어봐. 케이크를 만든다는 거지. 아, 나 배가 배가 안 고파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배고프게 만들어 줄까? 어, 그래, 그래, 조금 어. 때려봐. 아야야야야! 아이고 여기 늑대가 네. 사람 패요 네. 세상에 네, 좀더 볼게 하차 하차. 아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지네? 넵 nope. 넵. 그럼 나 혼자 먹을게. 안돼. 나 먹어, 나 먹어. 쳇. 그래서 오와 아, 이거 아무튼. 뭐야? 야 이거 뭐야?